오늘 내친 김에 너 발톱도 한번 깎아보자 이제 확실히 더 알았어요 음. 이거 왜 깎으면 돼 그냥? 어어잘안 깎여 왜 깎여? 그게 깎이는 거야 어. 이 자체가 잘안 깎여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렇게 깎여 원래는 렇게 3점 이어 너무 짧게 깎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빨간 부분 안, 하면 안돼 얘는 안 길어 어 그렇지 얘한 번도 안 깎아가지고 어, 어. 이게 뭔가 하고 뭐. 응. <웃음> 이거 깎 당신은 뭐라고? 응, 당신은 뭐라 뭐라고? 응, 당신은 뭐라고? 이이도은 뭐라고? 응, 당신은 뭐은 <웃음> 지금 이거 입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야 우리 한번 깎아봤잖아 수빈이는 네. 아가들 엄마 없을 때번번무번자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너 이거 해보왜 이렇게 귀여운 데 한 번만 응. 하자. 한 번만. 순이야. 한 번만. 응? 알았어. 알았어. 순이 할라고. 순이 이렇게 얌전한 거에도 이거 깎기 힘든데. 그러니까. 응. 그렇지가. 학원에 치러... 하버, 진짜 못 갈까요? 응.. 깨봐, 순이야. 추루 줄까? 추루? 음. 추루, 추루, 추루 주면서 아빠 추루가 어. 발톱 <웃음> <웃음> 추운데 추루, 추루, 추루 죽자 제가 못 갖은 것도 있어. 어, 너무 짧게 다루지 마. 발톱 피 음. 빨간, 어, 아, 빨간 거. 아 빨간 거 조심해. 빨간 거 조심해. 살짝. 예. 오,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. 잔소리들. 겁이 많아서 그래요, 우리. 우리. 이거 얘, 쟤네, 애기들 탈때나땅 얼마나 나는지 아유, 얘 여기가 지금 그냥. 어머, 얘 불티 다 부러졌네. 다 부러졌어. 곧, 근데, 엄마가 잘랐어. 응. 아이다잘랐또 어, 그러게. 잘 됐네. 어, 어, 요것만. 아이고. 아, 요것만 자르면 다 자르는 건데. 오것만잘라면 아이고 잘 잘랐다 음 잘했어요 이게 완전 개 강아지야 강아지 개냥이야 진짜 다 잘랐어 여기 하나 이것만 자르면 되겠네 흔들지마 여기 마지막 발가락이 떼긴거봐 얘. 야지 빨리 이거 낳는대로. 됐다.